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자전거 주행 중 급제동을 하다가 다리가 속을 쳐 오를 정도로 튕겨졌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법 2 0 1 4나23661 23678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자전거를 타던 도중 급전거를 하면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급성심정지 등 상해를 입고 그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 앞서 가던 자전거들의 충돌사고를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다가 공중으로 다리가 솟구쳐 오를 정도로 튕겨져나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 바 바닥에 떨어질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는그후 바로 호흡곤란이 왔고 응급구조대가 출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무호흡상태에 빠졌으며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시행된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장정지 및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의증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고일로부터 12일 만에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부정맥, 기타,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이었고 자전거 급정거로 바닥에 떨어진 사고와 위호흡곤란 사이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 외에 다른 발생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